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바야흐로 대자본의 시대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자본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비슷한 rpg만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실증을 느낀 한국에서는 다양한 인디게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시장의 입지 또한 꽤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대기업한테 자본으로 철저하게 밀리다보니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게임들이 그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예전이었으면 그냥 동아리 수준이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뚝딱뚝딱 거리던 대한민국의 인디게임 시장은 그 퀄리티와 독창성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중에서 조금 고양이스러운 인디게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차트 1위도 달성해본 게임이죠 게임을 설명하기 전에 정말 열정 넘치는 비하인드스토리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게임은 두명의 개발자로 시작한 인디게임인데 얼마나 끈질기게 게임을 만드셨냐면 군대에서는 코딩을 할수 없으니 노트에 일일이 써가면서 손코딩을 하였으며 휴가를 받게 되면 직접 컴퓨터에 가서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대에서 시작된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의미로 노력이 대단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게임은 우리가 어릴 때한 번씩 어디선가 해본 느낌이 드는 슈팅 게임입니다 음... 굳이 첫인상을 말해보자면 그 박스 헤드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우리가 딱히 무언가를 익힐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입문이 가능합니다 난이도도 아주 쉽게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처치하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죠. 귀찮은 퍼즐? 너무 어려운 공략? 오래 걸리는 스테이지? 딱히 이렇다 할 부가적인 요소들은 배제시켜두고 오직 캐릭터와 장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놓아 진입장벽의 문턱이 확실히 낮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게임의 서브 콘텐츠들은 아무래도 인디 게임이다 보니 개발을 하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메인 챕터들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콘텐츠로 재활용하기도 하여 이를 어느정도 보강한 점도 마음에 들었죠 예를 들어 챕터1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상자를 부수기만 하면 클리어가 가능한데 이 챕터1 클리어 이후에 콘텐츠들의 골드를 수급할 수 있는 상자 부수기 콘텐츠가 열린다던가 챕터2의 마지막 스테이지인 일대 다수의 적들이 등장하는 방을 클리어하면 1대 100이라는 컨텐츠가 새롭게 언락된다거나 하는 흥미로운 연계성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문 자체는 익숙하고 간단한 편 이지만 후반에 돌입하면 돌입 할수록 캐릭터와 비슷한 성능을 지닌 그림자 보스와 펼치는 1대1 레이드를 뛰는 듯한 보스전은 빠른 템포와 넓은 피격 범위로 인해서 상당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등 결코 단순하기만 한 게임은 아니기도 합니다 인디게임치고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믹들도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벽에 튕기기도 하는 것은 기본 적들도 탄막을 발사 하게 되는데 이 탄막을 직접적으로 맞추게 되면 서로 탄 날이 부딪혀 튕겨나가게 됩니다 또한 탄막이 근접해 있을 때 타이밍에 맞춰 회피를 하게 되면 공격을 그대로 튕겨내서 적들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수학적인 변칙 요소들이 들어 있죠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고양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성 저마다 다른 무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각 캐릭터별로 스킬이나 패시브 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맞는 여러가지 고양이를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죠 게임의 과금은 음 이게 생긴게 좀 슬롯머신처럼 보여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 나름 그냥 여러 게임에서 볼수 있는 단순한 가차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횟수에 따라 확장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는 등 그냥 평범한 그런 과금이죠 이벤트도 16일까지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뭐 나름 게임의 세계관도 있는 모양인데 이전에 이 개발사가 제작한 인드게임인 인생 역전 흑수저 탈출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고양이가 집사를 찾아 떠난다는 재밌는 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록 소수인원으로 제작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모 영상 공개 후 국내 인디게임 최초로 협력개발을 계약하였으며 인디게임 행사인 인디크래프트와 지스타 리턴업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아는 사람들 속에선 어느정도 그 재미를 인정받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구글과 함께 진행한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많은 지원을 받아 인디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있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몇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찝어보자면 2인 개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게임의 퀄리티를 타협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전체적으로 u i 들이 뿌연 느낌이 들어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보니 재료의 개수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야기시키더라고요 또한 고양이를 게임의 캐릭터로 착안한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사에 양양이나 뭐 여러가지 설정에 대한 부분들만 고양이처럼 표현을 하고 정작 플레이를 하는 데는 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공격이나 피격 같은 데 고양이 같은 사운드만 살짝 첨가만 시켜주었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살텐데 말이죠 더불어 배경음 같은 경우도 약간 너무 쑤셔 넣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마스터링이 안된 느낌이랄까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다른 배경음이 존재하고 환경음 타격음을 해치지 않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듣기 좋은데 좀 게임을 오래 하다보면 다소 피로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좋다는 사람도 있다니 사람마다 다른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게임인데 개인적으론 이 게임이 여러명이서 달라붙어서 제작을 했다면 어느정도로 게임 퀄리티가 높아졌을까 라고 생각이 들게 한 게임입니다 단두명이서 만들었다기엔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러다보니 엄청나게 개인적인 생각으론 차라리 전체적인 게임의 비주얼을 미니멀하게 가져갔으면 좀더 보기 깔끔하고 컨텐츠적으로나 이펙트 면으로 높은 퀄리티를 창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아쉬움을 안겨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생겨 인원도 보강하였으니 좀더 게임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잘 만들어진 인디게임을 우리가 플레이하고 응원해줘야 시장도 넓어질 것이고 더재밌고 퀄리티가 높은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게임들이 하나둘씩 쌓여간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디게임들이 조금씩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인디게임 강국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